제가 원래 주 2회로 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좀 바빠지다 보니까 주 1회로 살짝 줄인 상태였는데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주 2회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영상 분량을 좀 짧게 해서 영상을 좀더 많이 만들어내는게 더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긴 영상 하나 짧은 영상 하나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반바지고요 오늘 제품을 보시면서 요 요 이런 반바지가 많이 보이는구나 반바지 기장감이 이렇구나 디테일이 렇구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쇼핑할 때 아니면 어디 뭐 오프라인 샵 가거나 이럴때 조금 더 트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패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도움되는 영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면들려나2죠 <구> 길고 하면은 실루엣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걸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노우웨이브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보뮤다 카고 팬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가장 고가인 제품이긴 하지만 지금 반바지 트렌드에 딱 맞는 아이템이라 이 제품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사람들이 엄청 물어봤는데 오늘 영상 때 알려주려고 입으로 그동안 안 알려줬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반바지는 딱 요정도 기장감이야. 무릎 위로 허벅지에서 딱 끊기는 근데 이거는 거의 두배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기장감의 버뮤다 팬츠거든요. 버뮤다 팬츠는 사실 몇년 전부터 온다 온다 유행한다 했는데 물론 입는 사람들은 입었어. 근데 좀 마르신 분들 되게 종아리 얇고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시는 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버뮤다 팬츠가 사실 다리가 굵으신 분들에게는 비추드리는 아이템이긴 한데 이 바지는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카보 포켓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에다가 두 개가 더 올라가 있고 가로로 큰 포켓이 두개돼 있고 작은 포켓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리고 뒤에도 포켓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밝은 베이지 컬러의 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었을 때 여러 개의 커버 포켓이 좀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그리고 빛도 좀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저같이 다리 굵은 사람들도 그렇게 다리가 굵어 보이지 않는 물론 굵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리 굵은 사람은 굵어 보이는 게 맞는데 얘는 그나마 보완이 됐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버뮤다 팬츠가 계속 유행한다 유행한다 하다가 이제는 진짜 기장이 많이 길어지는 이런 바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뒤에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기장감에다가 지금 가장 트렌드인 포켓이잖아요 이런 카고 포켓 디테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지 자체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 반바지의 트렌드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가로는 23만원 할인가로는 거의 제가 18만원대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키링을 다한 디테일이라든지 지퍼에도 이렇게 스냅으로 또더 나와서 여밈이 좀 특이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격대를 그래도 보완하는 비싼 가격값을 한다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포켓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너무 플랫하지 않은 볼륨감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오렌지 티셔츠에다가 입어줘도 되고 뭐 반팔 셔츠, 티셔츠, 바디건 뭐 이런데 다잘 어울립니다 정말 제가 이 바지만 계속해서 입고 다닐 정도로 진짜 진짜 요즘에 잘 입고 다니는 바지고 그만큼 예쁘고 트렌디한 바지이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노웨이브의 카고 범위라 팬츠 다음은 자라의 바지고요. 이거는 여의도 IFC몰에 자라 매장이 미오픈한다고 해가지고 방문했다가 발견한 아이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라는 패스트 패션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SPA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제품 또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카고 디테일을 살려서 나온 반바지 제품입니다. 그런데 기장은 앞에 제품보다는 짧긴 하지만 평소에 입는 그런 반바지보다는 조금은 길게 나왔어요. 무릎을 살짝 덮는. 그런 기장감으로 나와서 핏 자체도 어느 정도 트렌드업을 맞췄다 예전이었으면 되게 짧은 바지에다가 여기 퍼티가 달려있는 뭐 그런 바지들이 많았잖아 예를 들면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 어떻게 보면 그건 유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무난한 남자들이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바지인데 자라답게 이런 포켓 디테일을 가져가면서 핏까지 조금 더 트렌디하게 나와서 좀 무난하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포켓에 조일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보통 타고 포켓 하면 은 이렇게 스냅으로 들어가 있다 그냥 이런 거 없이 덮어져 있는 그런 포켓이 많은데 조여서 이렇게 실루엣을 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재밌는 포인트라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여기 허리 부분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한 사이즈 크게 가실 분들 허리가 너무 굵어서 못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가서 이걸 조이면 되니까 그런 점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점이라 좋았고 이런 포켓들이 아웃도어적인 무드를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입는 그런 아웃포켓의 셔츠라든지 나일론 바람막이라든지 나일론 베스트 같은 걸 입어줬을 때 이런 제품을 하나 입어주는 것만으로도 착장을 하나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노웨이브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하기 힘들 수는 있어 무릎 위 이상을 넘어서 약간 정강이까지 꺾어버리는 기장감인데 요거는 딱 무릎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SPA 브랜드에 맞게 좀 대중적으로 시도를 할수 있는 반바지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찾고 있었다 면은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가격도 59,900원이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가격이고 또 그리고 스뭐 S.P. 브랜드 하면은 유니클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니클로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벨트 달린 쇼츠 있잖아요. 그런 류로 포켓이 달려서 나왔는데 그래도 유니클로도 트렌드를 맞춰서 나왔나봐. 그래서 나왔는데 포켓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기장감이 짧아서 제가 직접 입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모델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니클로에서 바지는 딱히 살 만한 게 없었고 차라리 저는 2만 원더 주고 이 자라 아이템을 사는 게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 가격보다는 예쁜 게 먼저니까 가격이 먼저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앤더슨 벨입니다 어, 나미비아 쇼트 팬츠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작년 제품인 제품을 50% 할인에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이 바지는 일단 코튼 소재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조금 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퍼티그 디테일을 매트한 아이존 소재를 덧대어서 앤더슨 베스로운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카고 포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이런 포켓이 들어가서 좀 트렌디한 느낌도 잡아주고 리벳이 또 컬러가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앤더슨 벨 무드에 맞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좀 프렌트티에다가 좀 가디건을 걸친다든지 자켓을 걸친다든지 해서 좀 소재 믹스주는 느낌으로 올블랙 코디할 때 블랙 앤 화이트 코디할 때 포인트 주는 게 좋은 용도로 쓰시면 되고 검정 컬러의 신발을 매치해줘서 시크하게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바지는 기장이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어요. 옆에 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고 이 제품은 34사이즈 원래 제가 33 사이즈인데 한 사이즈를 크게 입어서 그나마 이 친구랑 맞는 편입니다 앤더슨벨 자체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제품은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인 쇼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좀 허벅지가 굵기 때문에 앤더슨벨 브랜드의 바지가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항상 앤더슨벨 바지 살때 라지 살거 엑스라지 사고 33 사이즈 살거34 사이즈 사는데 이 제품도 그렇게 해서 하나 크게 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기장이 길게 연출하는 그런 좀 여유 있게 입으면서 스탠디한 기장감도 연출했던 그런 바지로 보시면 돼요 할인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작년 제품이기 때문에 할인이 자주 들어에기때문에꼭 그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절대 지금 사지 마세요 제발 <웃음> 예쁘더라도 절대 지금 사나 할말 다했나? 어 여기까지 제가 오늘 최근에 구매한 반바지 아이템 그리고 요즘엔 어떤 반바지가 좀 트렌드인지 좀 알려드렸고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을 좀 트렌드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이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이런 트렌드를 조금 참고하셔서 긴 기장감 그리고 카고 포켓 요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번 여름 반바지 좀 트렌디하게 예쁘게 본인 스타일에 맞게 코디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대 했는데 대가볼때도또시간이미판이 10분 넘은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짧은 영상 짧게 만들려는 영상을 많이 섞어서 늦지 않게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 트렌드에 맞춰서 소개해드린 영상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여, 여쭤보실 분 계실 텐데 요거는 그 하오님 아시죠? 진나님진나님이그 진행했던 그런 이벤트에 참가해서 받은 건데 따로 구매는 안 되는 걸로 알아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그래도 이런 뭐 반다나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이렇게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거좀 많이 흡수하는 편입니다 음. 아무튼 그렇럴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